No proud, e a e r a n c o m n n o n h g i n g on this l i e Finally, I'm sorry, r t o t 는 u m n for the basement. On a n n a n o m just k e t e w i n i n g s s a y 어, 머리또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는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날씨가 지금 흐려가지고 지금 밖에가 엄청 흐려요. 지금 막 앞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밖에, 지금 2시밖에 안 됐는데, 응? 마늘아! 마늘! 어, 너무 꼽 봐. 이따 안양 넣어줘야겠다. 응? <웃음> 아무튼 지금 엄청 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엄청 오랜만에 조명을 켰습니다. 제가 조명을 안킨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 얼마 전에 제가 메이크업 촬영할 때도 조명은 안 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켰어요. 어든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제가 원래 렌즈를 끼려고 렌즈 통을 갖고 왔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이 노렌즈 꾸안꾸 메이크업인 거예요. <웃음> 그래서 렌즈 안 끼고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마늘이 짱 많이 컸죠. 알았어. 앞머리를 일단 걷어주고 근데 뭔가 노렌즈에는 앞머리가 없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앞머리를 깔려고 했는데 앞머리를 까는 게또 길이가 너무 <웃음> 이래가지고 좀 완전 거지존이에요, 좀 자르러 가야 되는데 일단 기초는 아허안돼 기초는 다 하고 와준 상태고 일단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요. 립밤은 지난번에 소중이분이 추천해주셨다가 소윤템이 된 립밤.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마스크. 근데 이게 제가 어디 건지 까먹었는데 어디 건지 적혀있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리따운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립밤을 먼저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 립밤이 왜 좋냐면 엄청 꾸덕꾸덕해요. 솔직히 이게 처음에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날, 그날 바로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왜냐면 립밤이 원래는 막 이렇게 좀 유분기가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꾸덕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엄청 좋아요. 보습만 되는 게 아니라 보습되면서 각질이 진짜 잘 벗겨져요. 제가 각질 부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필요한 제품. 일단 그리고 해주기 전에 눈썹 정리를 살짝 해줄 건데 눈썹은 그냥 여기 주변에 잔털들만 이렇게 눈썹 그릴 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냥 대충만 깎아줬는데 이게 눈썹 칼이 별로 잘안 들어가지고 별로네요. 왜 이렇게... 움직... 어? 왜 같이 움직이지? 보나 응. 음?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쿠션부터 해줄 건데 이번에도 아이메이크업 먼저 해주고 이 밑에를 같이 해줄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신... 응? 음? 어쨌든 제가 선물 받은 그런 화장품들을 막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쿠션을 손등에 딱 찍어봤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다 사라지긴 했지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주름 사이사이가 되게 잘 메꿔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어서 와 이거 되게 괜찮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3호 샌드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이걸 내 피부에 얹으면 좀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쿠션을 너무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해주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어? 3호인데 왜 이렇게 밝지? 진짜 약간 주름이랑 이런 모공을 되게 잘 메꿔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인위적인 광 느낌보다는 모공 사이사이를 메꿔줌으로써 나오는 그런 광 느낌도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호수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23호를 쓰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바르시면 좀 밝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는데? 저 21호 되게 저도 피부가 되게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딱 맞네? 이렇게 해서 여기 눈 밑에를 얇게 찍어서 1차적으로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매끈하죠? 이게 또 이게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쿠션인 것 같아요. 지금 눈가랑 이마만 커버를 한 상태인데도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피부가? 파우더는 이게 컬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원래 제가 쓰는 컬러긴 하거든요? 이렇게 네분할돼 있는 게? 눈썹을 해주기 전에 파우더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이마는 해줘야 되었고 왜냐면 제가 이 중요성을 정말 느낀 게 앞머리를 오랜만에 내렸잖아요? 근데 앞머리를 내리니까 와 진짜 떡이 너무 잘 지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두피까지 꼼꼼 해주고 무조건 진짜 이거는 갔다 와서 바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우선 섀도우로 한번 좀 쉐입을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팔레트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누디로즈. 여기서요 약간 매트한 브라운 컬러 요 섀도우로 눈썹의 모양을 살짝만 잡아주겠습니다. 어차피 앞머리를 내릴 거여서 눈썹은 뭐 그렇게 크게 막 공을 들이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앞머리가 바람불그러면 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색을 채워주는 용도로, 용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눈썹이 없으니까, 난 워낙 없으니까 눈썹이. 이걸로 이렇게만, 이렇게만 그려주고 그러면 제가 이게 엄청 연한데도 확실히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브로우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브로우는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그리고 이제 아이보로 그릴 때 팁이 있다면 이 브로우를 그리기 전에 여기에 약간 똥 같은 게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볼펜을 또 쓰다 보면 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손등에다가 한번 덜어내 주고 한번 그려주면 더잘 그려지거든요, 깔끔하게. 안 그러면 좀 뭉칠 수가 있어서. 위로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위쪽부터, 나는 오늘 좀 둥글게 잡아줄 거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그리고 웃긴 거 생각나 갑자기 제가 항상 좀 멀티가 안 되고 이래서 영상에서 말을 막좀 말을 하고 기억을 못할 때가 몇번 있었거든요 이런 메이크업 정보 얘기 줄때 근데 내가 몇 몇 번이나 약간 스크류 브러쉬를 내가 뭐라 얘기했더라? 스크류바라고 얘기했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 적이 몇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어. 멀티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해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영상 올리고 깨닫고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 여기를 쿠션으로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눈썹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나도 눈썹이 원래 많은 사람이었으면 아주 참 좋겠다, 진짜. 근데 사실은 제가 눈썹이 원래 있어요. <웃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믿긴 하는데, 제가 눈썹이 원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들 안 믿더라고요. 이게 내가 왜 눈썹이 없어지냐면, 없어졌냐면, 제가 원래 눈썹이 팔자로 살짝 나거든요? 팔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팔자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팔자를 다 깎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렇게 깎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긴 하는데, 원래는 있어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있었답니다. 하, 구마야! 고구마! 구마야! 하고 있고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아직 쌍꺼풀 붓기가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음영을 줘야 돼요. 그리고 렌즈를 안 끼고 약간 꾸안꾸를 할 때는 섀도우가 많이 얹어질 수,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좀 어색하더라고요. 연하게 음영만. 아까 보여드렸던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이 팔레트에서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베이지, 아주 연한 베이지 컬러 요거를 마늘이가 말이 너무 많아. 이거 이렇게 안들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다를게 이게 딱 눈을 떴을 때이 앞에 여기 쌍꺼풀 라인이 딱 눈을 떴을 때이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붓기가 너무 안 빠지니까 딱 뜨면은 그냥 이렇게 완전 겉쌍꺼풀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어색하거든요. 눈 앞에까지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매트한 브라운 컬러, 눈썹 그릴때 썼던 요 컬러를 쌍꺼풀 라인 위주로 헉, 구마야! 쌍꺼풀 라인 위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지금 잘안 보이네. 여기 얹고 있긴 한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잘안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바꿔서 이렇게 얹으면 됩니다. 이 쌍꺼풀 부분이 정말 매트해야 돼요. 왜냐면 이 쌍꺼풀 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처럼 반질반질 하면은 그 소세지가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여기 중앙에 있는 브라운 컬러. 요거는 약간 펄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쌍꺼풀 부분만 음영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눈 뒷부분에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효과를 줍니다. 제가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마누리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병원에 갔어요, 어제. 근데 연구치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혹시 이거 혹시 5개월 맞냐고 <웃음> 그래가지고, 5개월 맞다. 그면서 처음 왔을 때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5개월 도저히 아니라고 <웃음> 이래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3.2kg가 나온 거예요? 고구마가 1년 정도 됐을 때 5kg였는데, 5kg도 되게 뚱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와,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너무, 너무 뚱뚱해가지고. <웃음> 어쨌든, 여기 브라운 컬러로 이제 라이너를 좀 효과를 줄 건데, 라이너는 이게 꾸안꾸다 보니까, 너무 좀 진하게 해줘버리면 좀 어색하게 돼요. 많이 어색하고 꾸안꾸고 이러니까 많이 꾸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그릴 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꾸안꾸 느낌이 정말 잘 나도록 그래서 이런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점막부터 이렇게 살살살 채워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눈꼬리 부분을 해줄 건데 눈꼬리 부분은 좀더꾸안 느낌이 나게 꼬리를 막 길게 빼지 않고 여기 제눈 밑에 그림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일자로 쭉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내려주고 반대쪽도 음,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요. <웃음>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여기. 고구마가 조용해진 걸 보아하니 방문 따는 걸성공한듯 싶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남은 여분으로 여기 눈 밑에 언더라인 부분을 어! 안 돼! 얘네가 왜 이래? 물을 막... 오씨 손으로 막... 언더라인 부분을 그렇게 살짝만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렌즈를 안 껴서 좀 어색해 보이는데 여기에 마스카라까지 하면 좀 자,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잠깐 스톱을 하고 스톱을 하는 이유는 쿠션을 이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쿠션을 먼저 해줘야 쿠션이 이게 픽스가 될 때까지 좀그 픽스가 되는 시간동안 다른 걸 했을 때 이제 이 마스카라까지 끝내고 나면 은 피부가 딱 맞게 픽스가 돼 있거든요. 피부에 쿠션을 얹어줄게요. 근데 이 쿠션이 진짜 커버도 잘 되고 이 광이 진짜 예쁜 광이 나요.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다캐박케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요. 일단 건성이신 분들이 이거 쓰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은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은 항상 제가 사용한 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거 쓰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철 커버도 되게 잘 되고 지금 피부를 제가 정리를 안한 상태인데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진짜 얘가 꿀광인 것 같아. 그리고 커버 같은 것도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잡티가 커버가 되게 잘 되는 느낌? 근데 뭐이 정도 커버만 돼도 솔직히 그냥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할때 그냥 요것만 슉슉슉 하고 나가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광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 응. 거기 되게 이쁘죠? 근데 얘가 아까 전에 살짝 바르고 손으로 제가 찍어봤는데 그때는 살짝 찍힘이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픽스를 하려고 먼저 쿠션을 깔아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라이크 올리 엘러베스터 스킨 커버 컨실러 21호 아이보리 컬러 이거를 써줄게요. 이 컨실러를 제가 저번에 잠시 한번 써봤는데 정말 커버가 잘 돼요. 컨실러치고 입자가 되게 고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팁도 엄청나게 특이하고 요런 팁 가진 컨실러 보셨나요? 요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스팟처럼 이렇게 콕콕 찍었을 때 별로 이렇게 커버가 잘안될줄 알았는데 요렇게 잘 찍혀요. 엄청 잘 찍혀요. 그리고 커버도 되게 잘 되고 요걸로 이렇게 요거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와도 되게 잘될것 같아. 그리고 커버를 막 그렇게 크게 막할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얘로 얘가 되게 좋은 게이팁 자체가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다크서클 부분을 커버를 해줄 때 이렇게 펼쳐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좀 어두운 호수의 쿠션을 발랐으니까 이 얼굴 중앙 부분도 이렇게 살짝만 밝혀주려고 이 컨실러를 써줄게요. 다른 컨실러를 쓰면 쿠션 위에 얹었을 때 되게 무거워지는데 얘는 그냥 이 위에 그냥 다른 색 쿠션 얹은 것처럼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다크서클 부분부터 이렇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꾸안꾸 느낌은 정말 꾸며야 되지만 꾸민 티가 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오히려 더 공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피부 관리를 제가 요즘못 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음 커버 엄청 잘 되네.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바로 파우더를 얹으면 좀 밀리거나 좀뜰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픽스하는 시간을 주면서 마스카라를 좀 해줄게요. 일단 뷰러로 먼저 찝어주고 그리고 이게 꾸안꾸기 때문에 마스카라도 진짜 자연스러운 거 써줘야 돼. 마스카라 해,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그러니까 마스카라 진한 거라는 순간 진짜 꾹꾹꾹가 해버리는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마스카라만 진하게 하던가 다 잡고 마스카라를 연하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는 정말 오랜만에 소윤템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 요거를 써줄건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게 그 파란색깔을 소윤템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리뉴얼 된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 할 때도 요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좋은게 픽서인데 픽서인데 이제 이 안에 이런 섬유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다, 정말 내 쌩얼일 때 되게 잘 어울리는 마스카라.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픽서여가지고 고정력도 되게 강하고 진짜 이렇게 약간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예쁘죠? 짱 예뻐. 제가 예전에는 마스카라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요즘에 속눈썹이 되게 많이 자랐잖아요? 속눈썹이 자라고 나서 연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속눈썹 이 마스카라의 중요성을 되게 잘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로 언더까지 해줄게요. 이제 이게 확실히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본투비,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에벨트, 얘들 흔템 어쨌든 이걸로 이 위에를 한번 스쳐주듯이 그냥 한 번만, 한 번씩만 해줄게요. 이게 또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죠? 그래도 눈에 좀 펄감을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아까 썼던 그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서 이쪽 보시면 은 여기 약간 좀 자글자글한 펄이 있거든요. 이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 위에 그냥 조명이 비춘 듯한 그 느낌으로만 콕콕 찍어줄게요. 아주 티안 나게. 이게 펄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언에도딱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만.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야 되잖아요. 쉐딩하기 전에 먼저 파우더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픽싱을 해줄 건데 이게 파우더가 제가 메이크업웨버랑 원래 이지방식 파우더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어요. 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투명하게 발려요. 진짜 투명해요. 그냥 내가 피부가 매트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픽싱이 됐다는 라 느낌이 들어서 오늘 쿠션을 좀 꿀광 쿠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이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그딱 투명하게 덮는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이 얼굴 외곽 부분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중앙부에서는 살짝 파우더를 많이 안 칠할 수 있도록만 어쨌든 저도 이 광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 외곽에서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중앙까지 안 들어오게 그냥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많이 그리고 코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가장자리 부분 광을 살죠 이렇게 살면서 이겉 부분만 약간 좀 뽀송하게 픽싱이 된 느낌? 그 다음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은, 스쿨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러댄 쉐이딩 모던. 이거를 사용할게요. 이걸로 먼저, 요 앞에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코 중심을 잡아줄 건데, 이렇게, 이렇게 티존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해줄게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가 있다면, 원래 보통 티존을 할 때, 여기 눈썹 앞머리부터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는 눈 앞머리, 눈 앞쪽 부분이 좀 꺼지게 한다는 라 느낌으로 음영을 주면 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좀더 이렇게 좀 넓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포인트를 주면 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코 끝부분. 근데 사실 쉐딩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해줘도 돼가지고 그냥 코 라인을 따라서 코가 얄쌍해 보이게끔만 음영효과를 줄게요. 근데 모든 메이크업의 중심은 쉐이딩인 것 같아. 코인 것 같아. 그래서 코를 무조건 저는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간에 쉐이딩은 정말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쿠션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걸로 입술도, 입술을 해주기 전에 이제 물티슈로 립밤 바를 거, 바르, 발랐던 걸 이제 지워줄 거예요. 근데 하여 립밤을 바르면 한 하루 이상은 둬야 이게 뿔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신기한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뿔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물티슈를 닦아주면 돼요. 이러면 아주 뽀송뽀송한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입술 모양도 약간 강조를 해줄 건데 입술 모양도 좀 이렇게 좀더 뚜렷하게 입술 윗부분 칠해주고 입술 꼬리 부분 이렇게 윗라인을 따라서 입술 요 끝에 부분 좀 까진 효과가 들도록 이렇게 하면 입술이 좀 뚜렷해졌죠? 그리고 이제 턱 쉐딩 요거를 전체를 다 섞어가지고 이 외곽 부분부터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서 들어올게 이렇게 해주면 얼굴 면적이 좀 줄어들었죠? 여기 또. 아 이거 쿠션이 되게 괜찮네.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광대 쪽도. 이렇게 해주고 턱도, 턱도 쳐줍니다. 하이라이터를 빼놓을 수없죠 이거는 블러셔를 하고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먼저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약간 진짜 꾸안꾸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거는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 1호 필터베이지거든요. 근데 진짜 딱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완전 그냥 진짜 연한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또 이게 그냥 막 베이지 컬러보다는 핑크가 한두 방울 섞인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좀 혈색만 도는 느낌? 요거를 홍조 올라오는 요 부위, 요 부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한쪽에만 얹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랬을 때 조금 더 홍조빛, 내 자연스러운 홍조띠 느낌? 그런 느낌이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투클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하이라이터인데 이것도 제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막 엄청 핑크핑크한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좀 가을가을한 느낌? 되게 베이지 빛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 부분이랑 코끝에랑 미간이랑 여기 눈 앞쪽이랑 이쪽 부분이랑 오! 하이라이트 오랜만인데 너무 예쁘네. 이렇게 볼 위쪽 그리고 코 부분이랑 민정이랑 얼굴이 좀 길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광대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줄게. 요 음, 이렇게 해주고 립을 하면 끝입니다. 일단 립으로 베이스로는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카인다 앤드 러브 컬러는 약간 베이, 진짜 그냥 기본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아까 블러셔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베이스로 써도 예쁘고 그냥 단독으로 써도 예쁠 것 같은 컬러. 그리고 되게 뽀송뽀송한 질감이에요 요게 좀 주름 사이사이를 좀 메꿔줄 것 같은 그런 질감이어가지고 얘로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런 느낌? 이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음 정말 꾸안꾸 느낌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로 약간 물막 느낌을 줄건데 요거를 깔아줄까요? 아니면 요거를 깔아줄까요? 두개 중에서 뭔가 꾸안꾸 느낌은 컬러를 맞추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걸 깔아줄게요. 요거는 아리따움 글로우업 애플 립 틴트 레드 딜리셔스 컬러예요. 요것도 전체 다 깔아줄 게 아니라 그냥 입술 중앙 부분에만 깔아줄 겁니다. 요도 이렇게 이 정도? 오 너무 예뻐. 조금 더 얹어도 되겠다. 요게 꾸안꾸가 진짜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면은 꾸꾸꾸가 돼버린다고. 음, 예쁘다. 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짜잔, 메이크업 끝!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를 풀어주면 되는데 제가 빨리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하고 왔습니다. 스타일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머리를 약간 좀 정말 꾸안꾸 느낌이 나도록 머리 앞머리에 이렇게 핀을 꽂았는데 이게 좀 유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평소에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좀 효과가 무엇이냐면 진짜 그냥 집 앞에 막 나온 느낌도 나고 그리고 되게 좀 어려 보여요. 근데 <웃음> 장난이고 어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앞머리가 제가 지금 거지존이잖아요. 근데 이 거지존에서 좀 제가 할수 있는 앞머리를 정말 예쁘게 깔수 있는 최선의 스타일링 방법이에요. 고데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역시 꾸안꾸하면 트레이닝복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복도 이렇게 딱 입어줬어요. 이렇게 세트로 원래 트레이닝복은 세트로 입어야 좀 꾸안꾸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 트레이닝복은 제가 제작한 논더스트 트레이닝복인데 고양이 털이 안 붙어가지고 제가 제작하고 나서도 지금 쭉 입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단 자체가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입고 나가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웃음> 나갈 때는 좀이 위에 패딩을 입고 나가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꾸안꾸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했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설정, 양파, 안녕!